오맙 oui. 하만 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만 언니 채널도 전재적으로 되게 좋은 언니거든요 되게 구독과 좋아요도 신나게 감사드리고요 팩트론 하루 망고 연두를 진음 okay. okay. <놀람> <놀람>